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는 4챕터의 벽인 아이샤를 클리어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겁니다 어, 지금 현재 계정은 저한테 대리를 부탁하신 어, 유저분의 계정이고요 저는 생방송 때 클리어를 해가지고 하면서 아이샤를 어떻게 클리어 할지 설명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분의 스펙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방어력 착용하셨고 마법 데미지 괜찮고 물리속성딜 괜찮고 크리티컬 12.5 오케이 똑바로 착용하셨고요 그 다음에 착용하신 게 나마리에로 돼있는데 오 명중 공격력 크리티컬 데미지 크리티컬 9 오케이 오케이 웨포는 보자 실피트로 되어있네 패시브가 석화저항 가지고 있고 석화저항? 석화저항이 두 개나 끼고 있네 공격이 보자 로잘리아랑 누가 괴롭혔니? 자 여기서는 지금 평타 데미지 요거를 올리는게 더나을것 같네요 그래, 언니 봤어? 자, 어차피 그래. 걸리거든요? 석화저항 패시보가 두배...두가지가 겹치기 때문에 의미없어보이는데 버프로 평타공격 올리는게 조금 더 나아보입니다 교체를 하도록 할게요 다자 이분이 뭐... 윈... 윈을 안키웠다고 어... 했거든요 그래서 윈은 어차피 탱커 역할만 해주면 되니까 방어력만 높으면 되거든요 슬로우 저항 오케이 혹시... 넉백 저항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 난공불량이 요새 하나밖에 없네요 한 개면은 좀 능력치가 뽕을 못 뽑기 때문에 아 아쉽네 SSR이 워낙 좋아가지고 못 바꾸겠는데 장비 올알등급 여기다 R등급 일단 장비는 좋아요 클리어하는게 맞는데 오 잠재능력도 골고루 다 찍혀있습니다 어 제가 수정할거 없이 그냥 바로 플레이하면 될것 같네요 자 저는 제 계정은 37,000으로 깼어요 35,000으로도 깨신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패턴만 잘 아시면 은 아이차 쉽게 할수 있는겁니다 자 이거는 전투력이 1000밖에 차이 안나니까 쉽게 클리어 가능할거예요 와, 이번엔 전 캐릭터 다 바꿨네? 외형을. 다이아 좀 쓰셨구나. 자, 처음에 등장하고는 이렇게 이동만 해주시고, 공격은 하지 마세요. 어차피 딜안 안 들어갑니다, 지금은. 자, 여기부터 들어가고요 자, 여기부터는 윈하고, 원거리 애들을 다 따로 줍니다. 아..시간이 안되네요 오 이게 뭐가 문제지? 왜 안되지? 나마리에가 너무 빨리 죽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크리티컬보다는 다른것 껴야되나? 자..방어록을 끼도록 하겠습니다 참전의 노래를 빠지고 방어록 올려야겠다 이분이 웨폰중에 세리아드 웨폰중에 힐루 웨폰이 없어요 힐량 주는게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힘든것 같은데 저는 힐 주는 스킬이 두개 들고 왔거든요 힐 주는게 지금 베일럿밖에 없어 워터레인 얘도 공격이고 얘도 공격이고 그래서 어쩔수 없이 베네딕트를 껴야겠는데 그러면은 근데, 베네딕트가, 아, 초월도 안 되네. 1초월밖에 안 되네요. 아, 이게 힐량이 차이가 엄청 크구나. 그러면, 뭘 빼야될까? 자, 여기 회복량 15% 증가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빼면 안 되고, 패시브가 이것도 데미지 증가니까 빼면 안 되겠고, 어쩔 수 없이 체르니 빼고, 베네딕트로 바꾸겠습니다. 힐리 스킬로 가야돼요힐리 스킬. 미는 생각보다 잘 버티고있고 나마리가 문제거든요 오케이 방어력 10% 증가를 했으니까 이번에 또 돼야 할텐데 오케이 다시 재도전 이거는 보호막으로 버티겠습니다 세리아드 보호막 어? 자, 과연 세팅이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일단 시면의 문지기, 방어력 증가거든요. 요거를 지금 회복력 증가가 있나? 차라리 저거 빼고 그 힐량을 늘려봅시다. 어 아, 있네, 문명의 충돌. 그 다음에 잠깐 방어력 올라갔던 시면의 문지기는 초월. 자, 이쪽에 땅속성 데미지 1 1 증가인데 아! 이거 뭐야? 카르트가 장착하고 있네? 지 카르트가 끼고 있는 요거 해제하고 초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0 3 증가인가? 아무튼 2초월부터가 좀 효과가 좋긴 한데 조금 더 올렸고 아 나마리에 나마리에를 요거 방어력 주니까 그것 때문에 딜량이 안되는건가 공격력에 아 명중 명중을 빼야되나 생각보다 딜리 들어가는게 너무 낮거든요 전투력 높은거에 비해서 여기있다 요거를 지금 카르트가 끼고 있는데 카르트 끼고 있는걸 빼가지고 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명중을 빼고 평타 뒤로 올리자. 아, 아티팩트...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티팩트 강화석이 없네요. 또... 아, 애매하다. 그렇다면은... 아, 어떻게 좋아되지? 개수가 다 애매하게 있는데... 아, 맞는지 모르겠다. 이게... 한번 요렇게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링크 챙길 수 있는 거다 챙기고... 아, 이번에도 안 되면 안 되는데? 와... 미치겠네? 아... 젠장 아까 로잘리아 꼈던거 다시 카일라로 바꾸겠습니다 설마 요거 때문에 지금 딜량 부족한거는 아닌것 같긴 한데 와... 미치겠네? 예, 일단은 버티기는 만들어놨어요 일단은 <웃음> 딜량이 안되네? 미치겠네? 아니 전투력... 전투력에서는 지금 클리어돼요 정상인데? 자... 때리다 호막와왜안 되는 거야? 나는 더 낮은 전투력으로 클어했는데아 문제 없는데 뭐가 문제야 진짜 아니 장비 아무 문제 없는데 왜 클로가 안 되지? R 등급에 다 열었고 R 등급에 다 열었고 관통 크리 회피 브레이크 크뎀 감소의 크리티컬 아... 어... 이상한데... 자 아까 그 자리로 갑니다 안 받는 자리 여기죠 맨 끝에 왼쪽 끝에 아이씨 엉덩이 보고 있으면 돼요 어, 뭐야 너왜 너만 여기 나와있냐자 이제 브레이크 타임 4머리만 공격하네? 네. 그럼뭐 이게 안돼? 10초 0초 남았는데?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아아씨 하하 <웃음> 돌아버리겠네? 아니 저 피가 안 깎인다고? 요고 여기까지 한번윈 뚫어보자 크리의 공격력 그 다음 보스 공격력까지 그리고 왕국해도 별로 없으시네 소울 소울 소울 라미야 <웃음> 아니 이게 아될것 같은데 안되니까 미치겠네 느낌상 크리티컬 뜨나 안뜨나 그거챙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운빨을 믿어봅시다 그러니까 떠주길 빌면서. 자, 쿠타이. 아, 미치겠다, 딜 와. 미치겠다, 미치겠다, 와. LP를 다 채워놓고 들어가 봅시다. 이게 시작부터 LP 포인트 쓰면서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봐야겠다. 자, 다 채웠습니다. 채우는 건 금방 채우네요. 설마 던전 들어가면 초기가 되는 건 아니겠지? 아직 있고. 어 뭐야? 왜 윗만 있어? 아 나마리야 나마리에로 다쳤는데? 아 미치겠네. 미리 채우고 들어가는 거 의미가 없었네요. 아슬아슬하지만 안 맞고 있어요. 오케이, 골 깨고 자, 여기부터 시작이죠 게을보 두번째 파도 자, 에너지로 막아 봅니다. 아 파도가 너무 빨리 오는데? 오케이 어그로 빼서 받고 제발 크리 좀 터져라. 와 보통 여기랑 오면은 딱 1분 30초네 이제 여기서 연속 파도 나오거든요 이제 아이 마아다 썼다 아슬아슬하네 자 이거 보호막으로 버티겠습니다 딜만 딜만 다 넣어 자 버티겠습니다 최대한 딜, 딜 넣어야 돼가지고 버텨야 돼 버텨야 돼자 맞으면서 버텨 어,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다다 잡았다.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아이씨. 드디어 깼다. 와, 씨. 하. 오케이, 클리어. <웃음> 진짜. 아, 이게. 크리 운빨 오졌다. 이번 판좀 크리가 많이 떴거든요. 아, 이렇게 아이자 클리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